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 추락 시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18 가단 232254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7년경 교통상에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내 전지목을 스피드 스프레이어 적재함에 실은 다음 망인이 그 전지목 위에 탑승하여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전지목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망인은 추락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 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운행 중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동하던 중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건도움기계는그 본래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사건과 같이 적재함이 장착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여객이나 화물 운송하는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재함을 정착한 이 사건, 농업기계가 자동차와 유사하게 사람이나 화물을 이격된 장소 사이에 운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교통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업공간인 사과밭 주변에서 물건을 이동시키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과밭에서 그와 떨어진 다른 장소까지 물건을 적재하여 운송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실제 농촌에서는 농업기계에 적재함을 연결한 상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재함이 물건을 실어나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